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는요 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볼겁니다 파워포인트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나 싶을텐데요 자 요렇게 만들겁니다 파워포인트로 꼭 일러스처럼 이렇게 내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 거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까지 집어넣으면 눈에 확 띄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의 아이콘이라든지 그림을 만들 수만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지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는요 여기 있는 이런 맥주 아이콘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텍스트 안에 이렇게 물결무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눌러서 맥주를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원한다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조금 굵은 글꼴로 할 건데요 저는 티몬 몬소리채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흰색으로 일단 바꿔줘서 잘 보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무늬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런 물결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이런 물결무늬를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을 Ctrl Shift 키 누른 채 그대로 상자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크기도한이 정도로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을 눌러줍니다 전 편집을 누른 뒤에 여기에 검정색 점과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검정색 점이 나오죠?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래로 이동시키면 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곡선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음,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곡선으로 바꾸고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른 채콕 찍게 되면요. 이렇게 점이 하나가 더 생겨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를 하나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전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잘만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음 일러스트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법을 알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움직여 보면서 아전 편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바깥쪽을 누르면 도형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자이 상태에서 이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두 개의 도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셔서 선없음 일단 흰색 그리고 여기쪽에 있는 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해줄 건데요 그라데이션은요 현재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은 조금 황금색 그리고 오른쪽은 황금색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채워주신 뒤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뭔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 이런게 들죠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요 이제 뭘 해주시냐면 그냥 Ctrl C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냥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맥주를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볼게요 이걸 눌렀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색상이 이상한 색상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을 눌러시면 방금 전에 여기에서 복사했었던 것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 신기하죠 자 이것처럼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을 잘만 활용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원한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옵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맥주가 차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텍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걸 배워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른쪽에다가 맥주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일단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살짝 각지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둥글죠 이걸 표현할 때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도형을 도형병합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 도형병합 통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흰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한 뒤에 조금만 크기를 작게 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대략적인 맥주 잔의 형태를 띠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채우기 없음 색상을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너비도 조금 더 굵게 이렇게 즉 맥주 잔 손잡이 모양을 만든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거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거품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한번 볼게요. 삽입, 도형, 원, 도형을 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 없음,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냥 막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모양도 막 마음대로 하나하나 조절을 해주십니다 거품이 너무 많아도 이상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맥주 거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아래쪽으로 길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그랗게 선없음 흰색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더 어떤 거는 길게 놓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짧게 놓기도 하고 거품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또 하나 무늬를 넣어 줄 건데요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길게 아래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선 없음 색상을 살짝 회색으로 해서 투명도를 거의 한 85%?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후에는 여기에 안쪽에 원 도형을 하나하나 조금씩 집어넣어 볼게요 거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거품이 올라오는 기포가 올라오듯이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이걸 무작위로 하나하나 복사해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어맥 맥주에 관련한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거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든 맥주 이미지는요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일단 해줍니다 Ctrl-C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붙여넣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옵션을 보시면 여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맥주는 그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해도 모든 모양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맥주 아이콘을 활용해서 복사를 하신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 점점점점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는 모양을 아예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어 도형만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포그래픽 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